네 영어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양이나 수를 표현하지 않을 때 조금 약간 이런 표현 할수 있죠 많은명면 많으냐 적으면 조금 근데 그런 것이 형용사에 쓰이기도 해요 그 그러니까 형용사로 즉이들 명사가 나오면 약간의 조금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me friends some money 다쓸수 있어 셀수 있거나 없거나 그런데 명사가 안 나와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명사가 돼버렸어요. 그지? 예,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명사 없이 그냥. 그럴 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 대명사라고 그래요. 정해져 있지 않은 뭔가를 대신하는 명사다 해서 부정 대명사. 자, 대신하고 있다는 건 앞에 뭔가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항상 앞에 뭔가 언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대명사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 그렇지. 특정하게 아무거나 다 대신 하잖아요 아까 인칭도 그렇잖아 희, 쉬 이런거 누군가 누구를 다 대신 할수있는거죠 앞에 나온 명사를 정해져 있으니까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란 소리죠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 자 some은 어디 쓰고 any는 어디 쓰고 no는 어디쓰는지 이지참 공부 좀 해볼까요 여기를 먼저 볼까 예, some은요 일단 보통 쓰는 긍정문에 쓰고 나머진 다 n 를 쓰는데 자 요거 긍정 의문문에다가 또 some을 썼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고구요 또는 권하는 권유일 때 씁니다. Would you would you like some water? 물좀 마실래? Would you like some cake? 뭐, 케이크 좀 먹을래? 이렇게 권할 때 음. 모를 때, 이건 이제 음음문에서, 이건 모르는 거, 몇 개인지, 몇 명인지 모르면 any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t과 붙이면 조금도, 부정문에서는, 전혀 하나도 없는, 이건 그냥 한 단어로 no로 쓰기도 해요. no. 즉, no는 뭐가 합쳐진 거냐? 앞에 not과,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any. 이런 게 나오면 이제 no는 마찬가지인데, 이건 예문을 보면서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먼저 볼게요. 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예. 여기서 있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어예요. 여기 문장을 봤더니. 위가 있어. 근데 물어보는 거니까. 물어볼 때 일반 농사는 뭐 먼저? 두. We have. 이제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우리가 이런 뭐 계획이 있나? 이런 거죠. We have. 자, 뭐가 있죠? 특별한 계획이니까. 스페셜 플랜드예요 스페셜 플랜드. 근데 물어봐야 되지? 그러면 이 중에 뭘넣어야 돼? any를 넣는 거예요 Do we have any special plans for grandma and grandpa? 이렇게 그래서 물어볼 때 any를 넣는다 그럼 어, 어, 어떤 뭐 얼마나 이렇게 정, 양이나 개수를 모르니까 Do we have any? 하면 any? 어떤 그런 게 있나? 이런 거. Do we have any special plans for grandma and grandpa? 네, 케이크 좀 드시겠어요? 자, 요럴 때좀 예. 요 그러면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지. 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권유라고 그러는 거를 권한다고 해서 Would you like some cake?에 s o m 을 씁니다. 예, 그럴 때 대답은 네 주세요. Yes, please. 예, 좀만 줘요. 근데 some 이때는 조금이란 소리죠. 이때 권할 때 쓰는 거예요. 원래 의문문은 아까 any를 쓴댔잖아. 그죠? 자, 너는 오늘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니? Yeah. Do you have any, any special plans? 근데 없어 No, I don't have any 전혀 아까 not과 해 a v e 라 했잖아요 yeah. I don't have any special plans인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제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막연한 순화양을 나타내는데 형용사처럼 쓰기도 하고 그냥 없으면 얘가 명사가 되는 것 질문이 있나요? Do you have 네, 질문이 있나요? any question? 이렇게 되겠죠 Do you have any questions? 지, 보통, question은 보통 s를 써주는데 야, 나는 오늘 숫자 하나도 없어 I don't have a, any homework 예, homework 쓸수 없어요, 그냥 any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부정문에 쓴다